남자면 뭐다? 머리빨이다 솔직히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머리가 이상하면 그래도 잘생겼네 <웃음> 아하 <웃음> 그래도 어,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리빨이라도 있어야 어, 좀 괜찮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사실 이런 장발부터 뭐 이런 짧은 머리까지 요즘 유행하는 머리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머리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씻고 왔는데 뭐 쉽게만 해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이긴 하죠 네? 우선 제가 지금 머리를 자를 때가 돼서 기장이 평소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도 뭐 여러 스타일링 할수 있으니까 네 일단 보세요 오케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드라이예요 드라이 일단 처음에 열 처리를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뭐 제품을 바르든 뭘 하든 간에 다 이제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선 이렇게 머리를 다 뒤로 넘겨주면서 말려요 이렇게 머리 두피부터 이렇게 다 털어주면서 말려야 더잘 마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같은 부분은 조금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머리를 잡고 살짝 올린 다음에 열처리 주고 한 5초 정도씩 기다려줘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처리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고정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쪽은 조금 더 살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끝에만 잡아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그리고 요즘은 머리가 작아 보이려고 이쪽에 정수리 쪽을 꼭 조금씩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거 꿀팁입니다 사실 이렇게 딱 드라이 했을 때 나오는 머리가 제일 자연스러운 모습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드라이는 지금 살짝 열처리가 된 거라서 사, 일시적으로 좀 고정된 상태긴 한데 이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머리 헝클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제품을 바르는 거야 제품을 오케이 이런 거 바라는 거야 이런 거 이거는 오브제 컬크림인데 어 사실 컬크림이 진짜 사기템이에요 이게 어, 펌을 안한 사람도 스타일링이 쉽게 만들어주고 특히 펌을 한 사람은 더 편하게 해주는 제 마법의 아이템이에요, 컬크림 자체가 사실 제가 이런 장발일 때부터 여러 컬크림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사실 머리가 길수록 컬크림이 진짜 꼭 필요해요 근데이 오브제 컬크림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컬크림 자체는 조금 중장발일 때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오브제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세팅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저처럼 조금 머리가 짧은 편일 때도 써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짧은 머리는 약간 무조건 왁스 아니면 포마드라고 공식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컬크림은 세틴형이 좋아서 되더라고요 컬크림은 살짝 머리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까지 말려주고 바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더잘 발려지고 리좀더 자연스러워져서 예, 그러는 게 좋아요 이거, 이거 나름 팁입니다 오케이 <웃음> 보세요 그냥 수분크림처럼 잘 발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컬크림이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수분감이 진짜 많아요. 이거를 그냥 머리 전체적으로 열 처리한 결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묻혀주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진짜 향이 너무 고급스러워 이게 뭐냐면 퍼퓸 컬크림이에요. 퍼퓸 향수 컬크림. 그래서 사실 진짜 진짜 앵간한 향수보다 향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즘 이거 바르고 나면 향수를 따로 안 바르거든요 안 뿌리거든요 그만큼 이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실 걱정한 부분도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퍼퓸 컬크림이다 보니까 향이 어? 내 맘에 안 들면 어떡하지? 라고 내심 걱정도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약간 뭐랄까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향이에요 그 약간 백화점 명품관에서 날 뽑은 그런 향? 그런 고급스러운 향? 어 근데 진짜 진짜 좋아요 사실 이거 바르고 여자친구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향수 바꿨냐고 네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솔직히 이건 좀 비밀이긴 한데 이거 컬크림이잖아요 털에 붙이는 거잖아요 진짜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에 난 털에 그냥 다 바르고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향이 좋아요 향수 대신에 <웃음> 이게 또 다른 컬크림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한게 컬크림은 보통 양 조절을 좀 실패하거나 조금 많이 바르게 되면 이게 좀 허옇게 막 뜨는 실링 현상이 생기거든요 제가 장 바를 때 컬크림을 진짜 많이 발랐어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많이 바르고 나면 머리카락 끝에 약간 허옇게 이렇게 남아요 실링이 게렇 뭔가 피팅이 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얗게 남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쟤막 비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오해할까 봐 진짜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이게 뭉치는 게 없어요 뭉치는 게 없으니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헐케 되는 실링 형상이 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상태로 그냥 바르고 다니면 가르마 스타일 끝이에요 예, 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게 살짝 이제 가일 플러스 리젠트 느낌으로 저는 좀 이마를 까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요즘 이러고 다니는데 그냥 끝에만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내려줘도 이렇게 딱 잡으니까 고정되는 거 보이죠 제가 지금 머리 좀 작아 보이려면 윗머리는 조금 눌러주고 오케이 정수리 부분은 자또한 가지가 제가 지금 머리 다 발랐잖아요 보통 컬크림은 손에 다 바르고 나면 왁스 바르는 것처럼 손에 진짜 많이 막 끈적거리고 막 많이 남아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보세요 닦아도 그냥 맨들맨들 하지 않아요? 손에 뭐 찝찝하시면 닦아도 되는데 진짜 막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막 끈적거리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나 그냥 다시 한번 바르고 끝또 그거 아시죠? 남자들 머리 만진다고 수정한다고 막 밖에서 계속 만지다보면 떡지는 거 알죠? 근데 컬크림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이게 또 수분감도 많고 이게 세팅력이 왁스나 뭐 포마드처럼 엄청 엄청나게 센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세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어요 다시 좀 정돈하고 싶다 그럼 계속 만져주고 근데 또 세팅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살리고 싶은데 이렇게 쓱쓱 내리고 네? 올리고 싶은데 올리고 이러면 세팅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팅된 느낌을 원한다 조금 더 꾸민 다 느낌을 원한다. 이러면 에 네. 픽서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는 뭐 약간 모바일 스프레이 같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퓸 픽서예요. 사실 이 제품들을 써 보기 전에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향은 사실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이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향이면 어떡하지? 내가 안 좋아하는 향이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향이에요. 예, 네. 네. 은은하단 말이야. <웃음> 솔직히 바람이든 뭐든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요이 상태로 그냥 나가면 바람이 확 부르면 와아아막 이렇게 막 난리 날거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루픽셀을 뿌려줘야 돼요 조금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얘를 그냥 얼굴에 좀 눈에 안 들어가게 좀 조심한 다음에 뚝뚝뚝뚝뚝네또 뒤에도 쑥 이렇게 뿌려주면 되거든요? 아내 향이 진짜 미쳤다 근데 또 다행인 게 오브제 픽서는 좀 소프트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뿌리고 나서도 원래는 지금 뿌리고 나면 바로 이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봐봐요 이렇게 다 갈라줘요 그냥 예 네. 뽀뽀한 느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가 소프트한 형태다 보니까 전 그래서 좋았던 게 바르고 나서 밖에서도 또한 번씩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이 오브제 제품을 바꾸고 나서부터 여자친구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향수 뭐, 뭐로 바꾸냐고 내가 향수 바꾼 적이 없거든요? 향수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컬크림이랑 픽서만 바르고 딱 나간 건데도 여자친구가 향이 너무 좋다고 계속,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향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약간 진짜 백화점 명품관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향인처럼 느껴져요 어... <웃음> 진짜 좋아요 이거 그리고 또 한가지가 찾아보니까 원래 헤어 제품을 많이 바르면 좀 탈모 생길 수도 있고 두피에 무리해 갈수 있고 막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거든요 근데 이 픽스는 다행히도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이라서 좀 안심하고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을 쓰는 게뭐 어떤 헤어 제품을 쓰더라도 그런 점은 진짜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뭐 컬크림 바른 다음에 픽서까지 하면 진짜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멋스러운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니까 러막뭐집 앞에 카페 데이트 뭐 혹은 집앞 공원 데이트 그냥 뭐 그냥 캐주얼하게 밖에 나갈 때뭐 백화점 데이트도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뭐 데이트를 하고 싶다 조금 살짝 꾸안꾸 느낌으로 다니고 싶다 하면, 컬크림이랑 픽서 제품 이 조합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향도 좋잖아 향도 네? 여기서 영상 끝날 줄 알았죠? 딱 기다려 보세요 네? 제가 변신하고 올게요 오케이? 흐 <웃음> 짜잔! 네 제가 지금 짧은 머리에도 스타일링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예 네, 머리 자려고 왔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짧아져도 똑같아요 그냥 다 뒤로 넘겨가면서 말려주는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뿌리를 살려주고 싶다 싶으면 이제 볼륨 잡아주고 열 처리하고 기장이 짧아져서 조금 더 강하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열 처리를 조금 더 해주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고정 끝이에요 어때요? 아까랑 또 조금 느낌 다르긴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랬어요? 짧은 머리에도 이 오브제컬 크림으로는 스타일링 가능하다 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만큼 짜고 문지르고 아까 말했듯이 수분감이 많아서 손에 끈적이는 게 없어요 이제 머리에 골고루 털어주듯이 이렇게 바라, 바르는 거예요 사실 좀 짧아져가지고 뭐 흔히 하는 그런 가르마보다는 약간 이런 가일 느낌 나는 머리 이 정도 길이감에 한쪽은 조금 살짝 내려서 포인트 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세요 벌써 고정된 거 보이지 않아요? 네? 아 미쳤네 야, 미쳤다니까 이거 향도 좋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솔직히 진짜 가볍게 스타일링 하고 싶을 때는 이 컬크림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사실 이 정도에서 멈추면 사실 그냥 자연스러운 꾸안꾸 느낌인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남성성을 표출하고 싶다 응? 저만 그런가요? <웃음> 그럴 때는 왁스 오브제 퍼퓸 왁스예요 이것도 얘네는 진짜 그러니까 얘네랑 하기 좀 그렇지만 오브제는 향을 진짜 잘 만들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예. 네. 좀 공유 좀해봐야 다른 회사들이랑. <웃음> 이거는 오브제 퍼퓸 왁스인데요. 제가 퍼퓸 왁스는 처음 써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신세계에요, 신세계. 솔직히 여자들은 머리가, 기장이 자체가 기니까 머리에도 좀 향수 뿌리고 뭐 바디미스트 뿌리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좀, 이제 향기 좀잘 퍼지라고. 근데 남자들은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퍼퓸 왁스, 뭐 퍼퓸 컬 크림, 퍼퓸 픽서 예? 이런거 사용하면 된다고요 남자들도 남자들도 솔직히 향으로 어?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여자들 아니 이성들 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거 아닙니까? 향으로? 예? 이거를 왁스를 이만큼 한 저는 지금 머리 기장이 좀 짧아져서 한 500원 정도 동전 크기로 뽑아내서 이거를 손가락 전체에 딱 펴발라요 이것도 왁스도 약간 컬크림이랑 비슷하게 컬크림 정도까지 이제 펴발라지진 않지만 좀 자연스럽게 모발 전체에 다 묻혀줘야 나중에 재수정할 때도 편하거든요. 이쪽은 사실 다 넘기진 않고 약간 어느 정도 살짝 가르마 느낌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은 이게 포인트로 이렇게 내려주는 걸 저는 요즘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왁스다 보니까 조금 더 고정력이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딱 묻혀주고 이러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어때요? 머리 사실 만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보면 생각보다 심플해요. 제품이 좋아서 그런가? <웃음> 여기서 조금 더 빡세게 좀확 힘을 주고 싶다. 조금 더와나좀 꾸몄다 이걸 좀 표출하고 싶다 이러면 바로 픽서 이렇게 빡빡빡빡빡빡 머리 뭐 전반적으로 좀 고정시키고 싶은 부분들 특히 이런데 있잖아요 여기 조금 주의해서 이런데는 한 번씩 더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 사실 짧은 머리는 이제 왁스랑 픽서만 있으면 그 어떤 머리도 스타일링이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브제 픽서는 그 엄청나게 하드한 제형이 아니라 소프트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서 이거를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벌써 지금 만약에 만약에 막 이렇게 막 헝클어졌어요 막 헝클어졌어요 근데 이거 포인트를좀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좀 왁스도 묻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줘요 치명적이잖아 에? 이거 하나가 치명적이라고요 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도 머리빨이라는 거를 조금 증명해드리라고또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품 소개랑 같이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스타일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 직접 해보시면 진짜 생각보다 쉬워요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한두 번 연습하다 보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물론 제품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테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굴로는 성분 못 보니까 머리! 머리를 송부봐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이거 하나 봐봐요 섹시 에? 치명적이잖아 남자는 머리빨이다 <웃음>